너 숙여. 너도. 돌려도 되겠지. 안 비벼 졌던 것 같은데, 아닌가? 지금 한참 더울 때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제 7분의 n 파이라는 각을 여기랑 요 사이의 범위를쓸수 있죠. 그러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. 이고 여기보다는 작아야 되겠네요. 여기다. 그럼 이 범위를 2 n 이 아, n이 맞죠? 다른 문자가 있네. 이 k 파이 플러스 2파이로 쓸 수있죠? 됐어요? 그 다음에 <웃음> 얘를 이제 양면에 7을 곱하고 <웃음> 파이를 나눌거예요 그래서 n 범위만 더 할거거든요? 양면에 그 7을 곱하고 그번에는 각자비자로 제가 설명하도록 해가지고 계산을 깨어놓고 14k 플러스 2분의 21 14k 플러스 14에요 그러면 일단 <웃음> n의 곱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자연수죠? 그러면 어, 나는 지금 n의 최솟값을구해야돼요 근데 k값이 누군지 모르는데최솟값이다 아, 네, 감사합니다. 플레이팅 너무 안 예쁜데. 응, 괜찮은데. 계란이야?